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신창룡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까지 쳐봤던 곡중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 곡탑 3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 첫 번째로 제가 들려드릴 곡은 슈만의 판타지스틱이 OP 12번입니다. 이 곡은 8개의 소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곡은 첫 번째 두 개인데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상상력이 많이 요구가 되고 첫 번째 곡은 이제 좀 석양을 떠올리는 듯한 데 그게 이제 각자가 갖고 있는 석양의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또그 오른손 탑의 멜로디가 굉장히 뚜렷히 있는데 그게 4페이지 동안 계속 똑같이 나와요. 그거를 얼만큼 끌고 가는지 또 내성이 양손 엄지가 노래를 하는데 그 엄지들이 얼만큼 좋은 밸런스를 갖고 그 탑을 도와주는지 그리고 베이스가 얼마나 그 다른 성부들의 밸런스를 맞춰서 어떻게 처음부터 그 1번 끝까지 끌고 가는지 를 생각했을 때 이게 되게 음악적으로 저는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1번이고 이제 2번은 그 다음 곡인데 두 번째 곡은 부제가 비상인데요. 큰 날개짓을 하듯이 저 하늘로 되게 높이 올라간다 라는 상상력을 굉장히 불러일으키는데요. 그게 이제 또 앞에 1번 석양과는 다르게 또 굉장히 키도 F마이너로 단단하고 화려하고 좀 그런 기교도 좀 테크닉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요구가 되는 그런 곡입니다. 그럼 제가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조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라마이노프 피아노 소나타 2번 1악장입니다. 어, 이 곡은 오리지널 버전이랑 개편된 버전이 있는데요. 1931년에 개편된 버전이 나왔고 우선 멜로디와 그 중간 성부들이 라우마이노프 작곡가의 그런 특성을 보면 그 화음들이 많은데 그 화음들을 밸런스를 정말 잘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절대 멜로디가 방해가 되면 안 되고 그러면서 베이스가 또 멜로디를 잘 서포트를 해줘서 곡이 전체적으로 좀 넓게 들려야 되는데 그거를 표현하려면 또 많은 체력도 필요하고 또그 작곡가 특성상 굉장히 테크닉이 어렵기 때문에 테크닉적으로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되고 또이 곡의 정말 핵심 포인트는 그레이어들을잘 쌓아서 들었을 때이 곡이 굉장히 쉽게 들려야 돼요. 그게 이 곡의 연주 포인트 같은 거라서 그거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라마인 너프 소나타 2번 1악장 앞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탑3중 마지막 곡은 프로코피에프 피아노 협주곡 2번 1학장입니다. 이 곡은 프로코피에프가 친구인 막스밀리안 슈미터프에게 그의 친구가 자살을 해서 그에게 헌정한 곡인데요. 그거를 알면 이 곡을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숙제가 굉장히 크게 갑자기 와닿게 돼요. 그런 자살한 친구에 대한 그런 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색깔이 나오는데 특히 프로코피에프 같은 러시아의 대표 작곡가들은 테크닉적으로도 굉장히 타악기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피아노는 사실 정말 도구일 뿐 저희가 어느 정도로 이 피아노 손끝으로 컨트롤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라서 또 그런 부분들이 어렵고 또이 곡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어 굉장히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사악장까지 있는데 정말 어려워요. 어, 외우기 저도 좀 한참 걸렸던 것 같은데 또 이게 협주곡이기 때문에 오케스트라랑 그런 모든 걸다 알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 마지막 곡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어, 지금까지 저에게 어려운 곡탑 o p 3를 연주를 했습니다. 어,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선정 기준이 뭐예요?